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햇살가게 햇살미남 등장 <웃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제 제가 첫방을 했었습니다 아 그때 너무너무 떨렸었는데 이번에 두번째 하니까 그렇게 떨리진 않네요 벌써 적응된나봐요 역시나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아 저번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좋아요 하트 뽕뽕뽕뽕뽕 많이 눌러주시고 또 쌀을 구매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머 벌써부터 하트가 뿅뿅뿅뿅 올라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판매할 상품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수양미 백진주 그리고 찹쌀 현미 그리고 흑미 이렇게 작곡 선물세트 이렇게 저희가 판매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 <웃음> 하트 계속 올라와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어 쌀, 백진주, 수양미, 행복이든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요것만판매 아닌 게 아니고 저 밑에 어, 상품 그 누르면 이제 쭉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원하신 것도 추가로 어, 할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많이 팔리는 수양미랑 요거 요, 요 수양미, 수양미 그리고 백진주 요두 개가 제일 많이 팔려요 예 네, 그리고 작곡 작곡들 요것들 이렇게 세 가지 백진주 또흥미흥미까지네 요거를 어, 오늘 설명해 드리고 판매를 할게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오 오, 선물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이쌀 그리고 작곡 선물 세트를 해야 되느냐 요거 제가 한번더 강조를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뭐쌀 하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어, 여러분 음, 돌잔치 많이 다니셨죠 가족 행사로 해 가지고 어, 음, 돌잔치 많이 다니면 거기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어, 뭐, 판사봉도 있을 것이고, 뭐, 청진기도 있을 것이고, 뭐, 마우 요즘에 마우스도 있고요. <웃음> 그리고, 또 뭐, 마이크도 있을 것이고, 어, 그 중에서 제일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쌀이에요. 요런 쌀들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 판소리 같은 거 흥부가, 흥부가에서 보면, 어, 그 흥부가 박을 딱 탔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쌀 그리고 돈이에요 돈 괴짝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흥부가 그괴짝를딱 열어서 이렇게 막 털어서 우와 이렇게 하고선딱 뒤돌아서 보면 그 괴짝에 털어냈던 그 쌀이 또 수북하게 있고 또 돈도 이렇게 수북하게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흥부가에서도 보이잖아요 옛날부터 조선시대 뭐그 전에도 당연히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게 흥부가 이런 행운을 받았을 때그 모습이 그 민중들한테는 아 이런 것이 바로 행복감이다 그리고 부유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쌀의 뜻은 대부분 유복한 그 환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쌀을 하면 돈과 뭐유복함뭐 이런 것들 말을 하죠. 작곡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건강함을 더 도하는 거죠. 뭐 요즘에 작곡 많이 섞어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섞어 드시나요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섞어 드시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아니면 회사 분들한테 작곡 선물 하시면서 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의미로 또 선물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쌀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작곡까지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쌀을 선물하시면 이제 받는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거 아니야. 어, 이거 무슨 뜻으로 준 거야? 아니면 딱 받자마자 뭐 좋은 뜻으로 받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뭐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은 당연히 쌀로 뭐로 하겠어요? 밥으로죠. 밥을, 밥을 맛있는 밥을 먹을 밥을 하죠. 그 쌀을 딱 이런 수양미 소양미를 딱 받았다. 그럼 당연히 이제 밥을 할 것이고 이 밥을 밥하면 뭐죠? 우리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끼리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집밥은 더 그렇죠. 뭐 집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랑 밥을 먹지 멀리 있고 막싫어 하는 사람이랑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밥은 일단은 이제 밥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친해지려면은 이제 밥을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친구들이라고 얘기할 때도 약속 잡을때야 언제 어디서 밥 먹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약속을 잡잖아요. 즉 우리나라는 이런 밥을 통해서 유대감을 가져요. 어 친해지자 뭐 친해지자 할때 그런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 데 이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런 쌀이 바로 그런 유대감을 갖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쌀 이콜. 유대감입니다. 밥. 그쵸? 네, 특히 집밥은 더 그렇죠. 코로나가 이제 요즘에 되게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뭐 직장도 옮기고, 막 그러자. 어,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 코로나 시대 전이랑 이후랑 지금 그 직장 관이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만 많이 벌으면 어 멀리서 고생하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고생하면서 이제 돈을 벌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코로나가 닥치면서 집 재택근무를 하고 또 가족과 강제로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잠깐이 아니고 지금 1년 넘어서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집밥을 같이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가족과의 애틋함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제로 라지만 지금 그렇게 더 느끼게 됐다 그래서 직장관도 예전에는 멀리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냥 돈만 벌면 될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그 관념이 바뀌면서 가족과 많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집밥이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집밥, 집밥, 집밥, 집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쌀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쌀로 예, 어, 맛있는 쌀로 맛있는 같은 집밥을 먹으면 아주 행복해지겠죠. 어, 여러분들이 잠깐만. 네. 어, 물론, 이제, 그, 집밥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싫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자살이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집밥이 싫다고 하셨어. 아, 절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 안사람이 집밥 해주기 싫은 거는, 뭐, 그 삼시새끼 그 말, 농담처럼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뭐, 남편이, 그, 아들한테는 집밥 잘해줍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어그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면 집밥 잘해 줍니다. 아들한테 사랑하는 우리 아들한테 안사람하면 사랑을 듬뿍 담아 가지고 밥을 해 줍니다. 요리 많이 해 줘요. 맛있게 어, 배달 안 시켜 줍니다. 배달 좋은 밥 먹입니다. 맛있는 밥. 자기가 직접 해가고 유기농 찾아 가지고 좋은 쌀에 좋은 반찬에 제철 음식에 해 가지고 사랑한 사랑을 담은 요리로 우리 아들 먹여 살립니다. 잘 키웁니다. 우리 여보들그 사랑하는 남편한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편들이 더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언가 챙겨 주고 요리해서 먹여 주고 하는 것들은 본능이에요.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제 밥을 얻어 먹으시려면 안 사랑한테도 선물을 잘해 주기를 하겠지만 이제 가족 원래 가족분들 또 회사, 가족, 그 거래처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걸 가지고 집에 딱 내가 이런 걸 쌀을 받았으니까 맛있는 걸로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걸 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 떠올릴 거예요 예전에 제가 50플러스 라는 곳을 다닌 적이 있어요 50플러스가 뭐 하는데냐면 그, 5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은퇴할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은퇴하시는 분들이 뭐, 제 2의 직장을 갖고, 갖기 위해서 뭐, 다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좀 있으시니까 와서 무언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 배워가지고 또 뭐, 부업으로 무언가를 하거나 아니면, 어~ 또그 자기 소일거리 같은 거를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곳에 오시는 그 평생 교육센터 이렇게 학습센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곳에서 그곳에 요리 강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요리 강좌를 많이 듣는데 의외로 여성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남성분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50 플러스의 요리 강좌 보시면 남성분들 엄청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퇴하시면서 물론 식당 하시려고 요리 배우신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은퇴하시게 되면 집에 많이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안사람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동안은 자기 가 자기 뒷바라지를 안사람이 많이 해줬잖아요 요리, 집밥도 해주고 막 요리도 해주고 자기를 잘 해줬는데 은퇴하면서 이제 그 안사랑한테 그 받았던 사랑을 나도 이제 안사랑한테 해주고 싶다. 요리를 해서 우리 안사랑한테 먹여주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요리 강대에 들어와서 요리를 배우시는 남성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챙겨주는 것이에요. 그 서로 챙김을 받고 챙겨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사랑이잖아요. 그 때, 이 맛있는 쌀을 쓰면 더 좋다. <웃음>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어, 요렇게, 그때 제가 50플러스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서도 하나 뭐가 있냐면, 인생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인생 그래프가 뭐냐면, 요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요, 보이시나요? 음, 잘 보이나? 네. 여기 x축은 시간, 뭐 나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은 행복도. 위로 올라가면 행복하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 행복하지 않다. 이거를 시간대, 나이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10대는 아주 행복하네요. 그리고 20대로 갈수록 떨어지고, 사춘기 때에도 떨어지고. 이제 연애할 때쭉 올라오네요 그래도 구직난 있을 때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쭉 결혼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아이 갖고 뭐 이러다가 또 떨어졌다 또 올라오고 이런 행복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행복한 때가 뭐다 똑같을 수가 있나요 다 어떤 사람은 10대가 더 낫고 어떤 사람은 10대가 더 행복하고 그런데 이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챙겨주고 있을 때 행복을 느끼더라. 행복은 이제 그런 챙김을 받거나 챙겨주거나, 아니면 물론 이제 성취감을 느꼈을 때도 이제 행복하, 행복하겠죠. 뭐 어떤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 뭐 시험 대학 입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엄청 성취감을 느꼈을 때뭐 이런 게 엄청 행복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할때 뒤에서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었으면 그거 도전도 못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일상적으로 같이 그 밥을 먹었을 때가 행복했을 때다. 무엇로 먹으면 더 좋다? 맛있는 고급쌀로 어, 드시면 더 행복과 더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아하. 이제 어이네 어, 맞아요. 그 예전에 어, 어렸을 때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비슷한 동화가 있었어요. 이런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게. 파랑새 동화 아시죠? 어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행복 뭐 뭔가 불행함을 느끼니까 이제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는 거잖아. 파랑새가 뭐 행, 그걸 찾으면은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찾는데 못 찾고 고생 고생 해가지고 아이고 허탈해 집에 왔더니 어, 그 저기 있네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웃음> 여러분 어,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뒤돌아서면 보이는 게 행복입니다. 커다랗고 뭐 거창한 것들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 있는 게 바로 행복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잘안 보여요. 뭐 우리가 어 집에서 가족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때는 뭐 거실도 있을 것이지만 식탁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요. 뭐 거실에 이라든가 뭐 다른 방에서는 다 각자 무언가를 하기 바빠요 뭐 핸드폰을 하고 뭐 책을 보고 누워서 잠자고 뭐 각자의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식탁에 딱 올라가면 오로지 음식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조리해 해주준 우리 엄마한테 감사함을 느끼면서 맛있게 아아 여보 참 맛있네 아이한테도 뭐 이것 좀 먹어라 이렇게 해주고 뭐너 어, 요즘에 뭐 문재인 그 자기 친 여자친구 있니 아니면 뭐 누구랑 잘 놀았니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추억을 쌓잖아요뭐그 일상적인 얘기를 다 하면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그 서로가 어떻게 일상을 살고 있는지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서 그렇죠. 좋은 곳에서, 같은 곳에서 맛있는 걸 같이 먹고 대화를 같이 많이 하는 곳이 식탁이에요. 그런 식탁에서 우리가 맛있는 쌀로, 맛있는 쌀로 같이 먹으면 좋다. 여러분, 맛있는 쌀로 고급 쌀로 식탁에서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강요 안 합니다. 자, 맛있는 쌀. 물론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 못해요 그 같이 뭐 대가족이 명절에 모여 가지고 요리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코로나라서 어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택배가 있습니다 택배 그냥 한번 바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지금 주문하시면 맛있는 수양미 소양미, 아, 어, 바로 슝 하고 보내드립니다. 맛있는 찰진 쌀. 어, 아버님들이요 백진주 좋아하세요. 백진주. 엄청 찰지거든요. 그, 남, 보통 저희 햇살 가게에 주문하시는 남성분들은 대부분 요 백진주 주문하세요. 왜냐면 이 쌀이, 백진주가 어, 쌀 중에서 가장 그 찰져, 일반 맵쌀 중에서, 찹쌀 말고 일반 맵쌀 중에서 가장 찰져서, 뭐, 그 현미랑 섞어도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엄청 찰지기 때문에 입에서 아주 녹아요. 그 찰질수록 더 소화가 잘 되는 건 아시죠? 그, 나에게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찹쌀을 많이 섞어서 드시게 되는데, 그, 그 찹쌀만 하면 너무 찰져요 그래서 일반 맵쌀 중에서 가장 찰진 걸그 찾게 되는데 요게 찰진쌀, 이 백진주가 그거다 요거는 2002년도에 나온 신품종 쌀입니다 신품종 이어 가지고 그전 쌀들이랑 달라요 뭐 옛날에는 뭐악깨발이다뭐 이런 뭐거 많이 드셨잖아요 악깨발이 이것보다 한참 덜 찰집니다 악깨발이그추청쌀보다 엄청 도 찰진 게이 백진주 쌀이다 백진주 쌀이다 여러분 이 백진주 쌀 아버님한테 딱 선물해 주시면 아버님 이거 딱 드시면서 바로 전화합니다 여보야 자기야 그 자식아 우리 이제 며느라 이러면서 이거 밥 뭐, 해 먹었는데 너무 찰지고 맛있더라. 이런 쌀 어디서 구했니? 이러면서 다음에 또 보내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다고 또 비싸냐? 비싸면 제가 권유 안 해드려요. 농산물이잖아요. 농산물은 비쌀 수가 없어요. 더구나 쌀이잖아요. 밀가루보다 싼게 쌀입니다. 여러분, 빵 한, 요즘에 얼마예요? 기, 그, 어디 들어가서 빵 하나, 두개 짚으면 만 원이죠? 예, 요거 한 포대 10kg가, 10kg가 36,990원. 36,990원 입니다. 지금 특가 지금 주문하시면 특가에 3 6 9 9 0원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설 전에 도착해요. 바로 주문하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어, 아버님들은 이런 찰진 쌀을 좋아하지만 어머님들은 이런 구수한 수양미 좋아하십니다. 수양미는 어떤 쌀이냐? 아까 그 백진지보다는 덜 찰지지만 일반 맵살보단 찰져요. 이것도 새로운 신품종이에요. 골든킨 3호라고도 많이 알려지 이게 품, 그게 품종 이름이고, 상품으로 나온 게요 수양미. 그, 경기도 화성시에서 요거를 밀고 있어요. 엄청 맛있고, 인기가 맛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요 맛을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럼 요 쌀만 찾아요. 어, 특히 주부님들이 요쌀더 많이 찾으는데요. 아무래도 주부님들은 어, 아주 찰진 것보다는 적당하게 찰진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짐작한데, 그거는 있어요. 그, 너무 찰지면, 이제 설거지할 때 약간, 약간 불편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달라붙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보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주부님들의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 맵살보다는 더 찰지고, 그리고 구세향까지더 나와서, 수향입니다. 그래서 주부님들이 많이 찾는 딸이고 어머님들, 할머니님들이 또 좋아하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선물할 때는 요 수양미 선물해 주시면 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 드실 때마다 얘야 이게 참 구수하구나, 맛있더라 이러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주, 그 어머님들은, 할머니들은 혼자 밥잘안 드세요? 저 자기 친구분들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거든요. 혼자 먹기보다는 이제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쌀 먹이면서 친구한테 자랑합니다. 어, 이거 이쌀 누가 줬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쌀 어, 어떤 쌀인데 이렇게 맛있어?라고 합니다. 이거 내 딸이 선물해준 쌀인데 엄청 맛있어. 라고 엄청 생생냉입니다. 그리고 자식 자랑합니다. 매달 이거 선물해준다고, 자기 챙겨준다고. 요거 한 달, 그, 그 10kg 짜리 하나 보내드리면 한달 동안 먹을 수 있어요. 하, 만약에 어르신이면 약간 양이 적잖아요. 한달반 정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3, 4일 정도, 3, 4인 정도 되시면 한달 정도 드시거든요. 근데 약간 적게 드시는 분은 한달반 정도까지 더 드실 수 있으니까 엄청 길게 이, 이, 이, 쌀 하나 가지고 효도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라고요? 36,990원. 36,990원. 야, 요걸로, 어, 36,990원으로 여러분 효도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우리 효도할 수 있습니다. 엄청 싸게 효도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설도 마찬가지예요. 설에 36,990원이면 생색 낼수 있습니다. 생색이 아니, 그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우리가 어, 무의식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 마케팅에서도 무의식적인 걸 많이 언급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용을 하고. 어 이런 무의식들은 이제 옛날 과거 경험에서 이제 떠오르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딱 무언가를 딱 봤을 때어 뭐다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떠오르고 연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런 밥을 먹으면서 이 쌀을 선물해 준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쌀을 먹으면서 아니 이야기를 하면서 어, 그이 선물을 해준 사람을 계속 떠올린다 언제 동안. 10kg로 한달 동안, 한달 동안, 한달 30, 30일에서 한달반 정도까지 여러분 어, 떠올립니다. 계속 먹을 때마다 <웃음> 아주 좋은 선물이죠. 선물이 좋은 이유가 이쌀 선물이 좋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여러분을 계속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선물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선물이 바로 이 쌀이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밥은, 어, 요 밥은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한테는 정이에요. 정. 그렇죠? 밥을 먹으면서, 같이 밥, 밥을 먹으면서 이제 정을 쌓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하다. 정에 약해서 거래처 분들한테 이거를 딱 선물해 주잖아요. 그 정이, 그 놈의 정이 뭔지 계약 내가 따, 따냅니다. 여러분, 거래처 회사 선물로 무엇이 좋다? 바로 이 쌀이다. 이 쌀만큼 좋은 게 없다. <웃음>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추천해 드립니다. 언제, 요, 36,990원으로 한달 동안, 한 달에서 한달반 동안, 어, 여러분을 떠올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어, 그리고, 지금, 쌀만 파는 게 아니죠. 저, 차, 저, 차련미, 그리고, 여기 흑미, 흑미, 어, 그리고 요, 찹쌀, 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찹 그, 작곡 선물 세트를 저희가, 이번 에설 네, 그 선물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요거를 그냥 보낸 게 아니라 한복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이쁘게 한복 어 보자기 포장을 해 가지고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세개가한 세트로 나갈 수 있고요 두개한 세트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요 어 이렇게 장미형도 있어요 장미형 어 보자기 선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요게 그냥 요렇게 그 지포팩 아니 그 이게 뭐냐 이게 부지포 가방에 담아가지고 일반 택배 상자에게 다 안전하게 담아서 배송해드려요 딱 보자마자 받자마자 그 받는 분들이 어머 이렇게 고급스러운 보자기 포장을 이게 뭐지 그리고 요 내용을 딱 꺼내보면 어머 이 잡곡이구나 근데 잡곡이 엄청 커요. 엄청 1리터 병에 들어 있습니다. 1리터 병에 그 작고 선물 세트 치중이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작고 선물 세트가 요만해요. 우유팩, 우유팩만해요. 우유팩 250ml, 300ml 고뭐 엄청 작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1리터짜리, 1리터짜리에다가 작곡을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거기다 이렇게 이쁘게 보자기 고급 포장을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다 해드려요. 여러분 조그만 병에 넣은 그 생색내기 작곡 그 선물세트가 아닙니다 1리터 짜리 요거는 이제 850g 들어가고 요는 거 900g 들어갑니다 차려미도 마찬가지로 900g 들어가고요 네. 어 요런 이제 그작곡은 여러가지 건강에 좋은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당뇨병 이라든가 아니면 그 건강을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예 네, 되게 중요하죠 어 어머나 하트가 벌써 많이 넘었네요 엄청나네요 감사합니다 어 지금 들어와서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요 찹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 요리 재료로 많이 쓰이고 저는 이제 식욕이 별로 없거나 어디 아프거나 그럴 때 흰죽으로 많이 해 먹어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뭐 일반 밥에다 섞어서 드기 그 밥을 먹기도 하고요뭐 삼계탕에도 많이 들어 가고요아 아, 인숙님 반갑습니다 야그리고요어 차련미는 그 차련미는 이제 찹쌀 현미 아시 현미 만큼 건강에 좋은 재료가 없습니다 그, 찹쌀 현미 같은 경우에는, 저, 제가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찹쌀 현미는, 어, 소화가 천천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지 i 지수라고, 그, 그, 한번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얼만큼 포도당이 이렇게 흡수가 되느냐, 그 속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있어요. 일반 포도, 포도당은 100으로, 100으로 잡고요. 그 포도당 보다 얼마큼 천천히 되는지 보는데 현미 같은 경우는 55입니다. 55니까 엄청 천천히 되겠죠. 천천히 흡수가 되면 뭐가 좋냐면 바로 이제 그만큼 살이 덜찔수 있다 라는 걸 말합니다. 히드마암님 백진주삭이랑 경기미 차이가 뭔가요? 경기미! 저희는 다 경기미만 팝니다. <웃음> 근데 경기도에서 재배해서 판, 파는, 파는 건데, 그, 백진주는 그 경기도 지역에서 백진주라는 품종을 재배해서 이렇게 수확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백진주는 품종 명이에요. 일반 그 품종 쌀도 품종이 여러 가지 있고, 그 품종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흡수율도 다르고, 맛도 다 다릅니다. 백진주는 아주 찰진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밥맛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후기라든가 평점 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다른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높은, 높은 것이 이 백진주 쌀 입니다 예요 백진주 쌀 요게 처음에는 이제 안동 백, 안동에서 나왔었어요 안동 저기 그 농업기술센터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보급 시켜야 되잖아요. 그 보급 시키는 과정으로 우리 경기도 어, 저희가 그 계약 재배하는 경기도 화성시에 나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재배해서 경기미라고 이게 보이시죠? 경기미 백진주다. 경기미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어, 농산물에서 농산물에서 중요한 것이 그 맛을 주, 그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교차. 그리고 토질이 중요합니다 경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남부지역보다 일교차가 심하고 그리고 경기도 저희는 화성시인데 화성시의 간척지에서 어 농사를 지은 쌀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데 간척지 쌀은 무엇이 좋다 토질이 좋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다 일교차가 심할수록 밥맛은 좋아진다. 여러분께서 다른 지역 어, 쌀보다 경기미가 훨씬 비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남부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아닙니다. 남부지역이 아니고 경기도 백진주, 백진주 쌀입니다. 백진주 쌀로 선물을 하면 더 맛있는 백진주 쌀을 어, 맛을 보고 여보야, 자기야, 따라 아, 그 며느라, 아들아 고맙다라고 반드시 전화옵니다. 따릉따릉, 다음에 또 보내죠.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6,990원으로 한달 동안, 한달반 동안 여러분 효도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희지맘님. 네, 사랑합니다. <웃음> 저는 이 고객님을 사랑합니다. <웃음> 네. 어, 찹쌀 어, 아까 작곡 얘기하다 말았죠. 요 이게 차련미 차련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소화도 천천히 되고 그리고 칼로리도 낮아요 왜냐면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식이섬유가 많이 있으면 뭐가 좋죠 바로 노폐물을 싹 쓸어 가죠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들 을싹 쓸어 가기 때문에 바로 건강하게 변하고 피부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영양소도 같이 들어있죠 그게 몸에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좋죠. 네, 감사합니다. 하트, 네, 고맙습니다. <웃음> 하트, 어느 분이 이렇게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나요? 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요그 저는 요 100% 차례미를 어, 누룽지로 해서 먹습니다. 누룽지로 해서 먹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우리가 살을 빼거나 건강에 건강에 좋으시려면 간식을 좋은 걸 먹으면 좋습니다. 소화가 어, 천천히 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누룽지 그 찹쌀 현미 누룽지로 해서 먹는데 누룽지 현미로 간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과자라든가 사탕이라든가 이런 주전부리를 먹을 때보다 몸이 훨씬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매일 몸무게로 재 보시면 측정이 돼요. 그 건강해진다는 것을 제일 쉽게 그 알수 있는 것이 피부 광택이라든가 몸무게. 예, 예, 예, 예 이, 그걸 측정하면 알수 있습니다. 어, 막, 입에 좋은 것을 계속 먹으면, 주전부리, 뭐, 간식으로 이런 걸 계속 먹으면 살이 금방금방 찝습니다. 계속 운동하지 않는 이상. 그쵸? 근데, 어, 입에 심심하고 뭐, 그럴 때, 일을 하거나 그럴 때 계속 당이 딸리니까 머리 쓰면 당에, 당이, 당이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도 계속 그무언가를 먹여 줘야지 안 그러면 머리가 돌질 않습니다 포도장을 계속 주입해 줘야 돼요 머리에 를 그런데 계속 설탕을 줄 수는 없어요 맛있는 단 것을 계속 주면 계속 살이 찌고 몸이 안 좋아지고 둔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련미로 만든 누룽지를 주잖아요 고소한 누룽지는 입에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맞습니다 누룽지향 맛있잖아요 누룽지 입에다 넣고 오독오독오독 씹으면 그 씹는 맛도 있고 그 오독오독 씹는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의 잡념이 다 없어집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더구나 또 좋은 것은 이 차련미로 했기 때문에 소화도 천천히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영양소도 우리 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간식을 항상 찹쌀 현미로 누룽지를 해서 먹습니다 요 누룽지만큼 좋은 것이 없거든요 자 그리고 요 흑미 네요 흑미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색이 있잖아요 색이 색이 있는 이제 야채라든가 요런그 흑미 같은 것들이 몸에 아주 좋은데 그 당근 같은 파프리카 그리고 또뭐색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 네네,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뭐 이런 것들, 이런 흥미 이런 색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희소한 그 비타민이 일반적인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색이 있는 그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 드십니다. 일부러 챙겨 드시죠. 이흥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 안토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무기질이라든가 비타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를 섞어 드시면 더 몸에 좋습니다. 보통 어, 10대1로 섞어서 드시면 찰지면서도 맛있는 쌀을 드시, 밥을 드실 수 있죠. 네. 어, 어, 어, 그렇죠. 그리고, 어, 요, 요, 요, 요, 요, 요 찹쌀로 이번 명절 때 어, 약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 드시잖아요. 식혜라든가. 요걸로 무슨 약밥이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요걸 설명해 드린 게 아닙니다. 대용량 판매합니다. 대용량. 10kg짜리 찹쌀 대용량 판매다. 여러분, 제가 조그만 걸로 제가 약밥이라든가, 그 식혜를 해 드시란 말 아닙니다. 찹쌀 10kg 짜리 대용량 팝니다. 요것도 밑에 상품란을 보시면 클릭하시면 찹쌀을 따로 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찹쌀 현미도 그 상품 어, 주문란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포점으로 될수록 가격이 비싸지고 요런 10kg 짜리로 구매해서 드시면. 한달 동안 드시면서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햇살 가게에서 생산자 직송으로 해서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 훨씬 저렴, 저렴합니다 저렴 비교해 보십시오 지난 저희는 지금 36,990원에 10kg 판매하고 있습니다 10kg 그리고 이번에 배송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보자기 포장이 너무 이쁘네 감사합니다 와우님 네. 네 보자기 포장 이거 전문가가 이 보자기 포장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게 아닙니다 어, 한복 디자이너가 직접 이 한복 어, 원단을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요 색깔은 랜덤 이고요 랜덤 이고 요색은 그 한복 디자이너가 색상을 딱 좋은거 이쁜것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구성이 있어요. 밑에 상품 주문 란을 클릭해 보시면 올라옵니다. 그것을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하트가 벌써 2만원이나 어요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어, 네. 아, 이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알람이 계속 뜨고 있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웃음> 이렇게 좋은 기분, 이렇게 훌륭 훌륭한 훌륭한 훌륭한 아내 네,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아, 주문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아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사, 그, 별로 중, 그, 준비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트도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너무 감사하고 어, 배송 관련돼서 공지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공지 그 배송 이 지금 명절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택배가 느리게 갑니다 어, 너무 촉박하게 닥쳐서 그 선물 주문을 하시면 어 명절 때 제때 도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어 택배 마감은 25일에서 26일 사이입니다 20, 보통 26일 정도 될것 같은데 26일 날 주문을 하시면 어 거의 명절 연휴 다 돼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명절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부재중이기 때문에 택배만 덩그러니 그집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받는 사람이 받는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치요 어, 예전에 그 명절 때 너무 늦게 늦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아무도 없는 집에 택배가 가서 그분이 속상해서 전화한 적이 있어요 지금 명절 때 대부분 어디 놀러 가시거나 가족분들 을 만나러 가시거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택배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그분은 좀 일찍 주문 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택배 마감일에 거의 닥쳐가지고 주문하시면 일주일 넘게 걸려서 도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닥쳐가지고 거의 그 마감일에 닥쳐가지고 주문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번주 안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안에 주문하시면 그나마... 어 적당한 그 기간에 주문을 하는데 다음 주에 가서 주문하시면 너무 느리게 합니다 택배가 속상하게 느리게 합니다 거북이처럼 느리게 갑니다 택배가 깡총깡째 못 뛰어 가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택배 물량도 많은 판국에 명절 특수까지 그, 그 택배가 몰리면 평소와 다르게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 여러분 넉넉하게 시간 잡고 이번 주 안에 주문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주문하시면 주문은 받아들이지만 배송은 느리게 간다 라는 거 주의하시고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 아이고 저한테 무리전을 직접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시고아 물론 아시죠 제 전화번호 다써 있습니다 여러분 아 한번 아, 아 전화 통하면 아무래도 실례겠죠 아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아 한번 나중에는 한번 아 어, 실제 고객과 상담하는 그런 방송 시간도 한 잡아보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상담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방송시간에 전화 한번 어 주시면 제가 바, 제가 받아 받아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 방송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 저한테 전화 주셔야 됩니다 그 문자를 먼저 주시면 그분걸 제가 인지하고 따로 저장을 해서 그분 거를 전화 받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녁시간이니까 이미 업무시간은 지났으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주시고 전화해 주시는 거겠죠 네 다음에는 한번 관심 있으면 전화 어, 방송시간에 전화 주십시오 미리 다 예고해 드리고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야 아 보, 보자기 색상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아 보자기 색상은 랜덤입니다 랜덤 이거는 어, 전문가가 색상을 정합니다 한복 디자이너가 어, 그, 그 한복 원단으로 이쁜 것을 알아서 해드립니다 이걸로 신경쓰지 마십시오 알아서 이쁜 거를 보장해 드립니다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이걸 담아서 택배박스로 해서 발송해 드립니다 아셨죠? 네. 아, 네 하트, 하트, 하트가 2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어, 이렇게 해서 이 방송은 이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도 어, 설 전에 한번 어, 예,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몸에 좋은 찹쌀, 차렴미 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방송해드릴 건데요. 이런 10kg 짜리 상품도 상품으로 저희가 어, 설명해드리고 판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또, 네네, 빛과 소금, 음, 수양미와 백진주 차이. 네, 안녕하십니까? 수양미와 백진주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감사합니다. 백진주. 수양미, 아예 어, 보이시죠? 네, 수양미. 그 차이는 어, 둘다 맛있는 쌀입니다. 둘다 맛있는 쌀인데 어, 밥 맛이 약간씩 달라요. 밥 맛이 약간씩 달라요. 백진주는 어, 찰지면서 고소합니다. 아, 그 일반 맵쌀 중에서 가장 찰져요. 가장 찰지고 어, 아, 이런 씹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버님들은 그 찰진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어, 그렇게 많이 찰진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백진주보단 덜 찰지면서 일반 멧살보단 찰집니다 그러면서 구수한 향이 나는 어, 맛있는 쌀 이것이 수양미입니다 어, 저는 그냥 아이고 또 주머니, 또 주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 네. 이 동의를 받았으면 제가 지금 상담 전원을 받아주실 텐데 아, 이 방송을 보고 전화를 주시는 건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의를 미리 받지 않아가지고 다음에는 한번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의를 미리 고지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네, 네 수양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일반 맵쌀보다 조금 찰지고 그리고 구수한 향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부님들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백진지는 일반 맵쌀 중에서 가장 찰지고 어, 하나,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특히 좋아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 맛있는, 그, 이 쌀이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고급 식당에서도 많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주로 고깃집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 이 백진주 쌀이에요. 이 백진주 쌀로 돌솥밥 하면 엄청 맛있습니다. 고깃집에서 좋은 식당 가시면, 그, 재료도 좋은 걸 씁니다. 그냥, 이것저것 쓰는 게 아니고, 좋은 쌀도 쓰고 좋은 고기도 쓰고 좋은 야채도 씁니다 좋은 집에 가서 드시면 맛있는 게요쌀 재료가 좋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쌀 좋은 고급식당에서 드시던 그 쌀입니다 네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 어, 어, 아이는 뭘 좋아하나요 네 아이 아, 소화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찰질수록 소화가 잘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저는 백진주 추천해 드리고 아버님들한테도 백진주 추천해 드립니다 어, 말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어, 찰질수록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백진주 쌀을 아이들한테 먹이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웃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어,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또 오시고 하트를 이렇게 많이 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웃음> 네. 어, 다음에는 여러분이 주문 주, 어, 문의 주, 문의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어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어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행복한 명절 좋은 쌀로 선물해 주셔 가지고 어,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